대사, 대사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질 대사, 그다음 에,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 탄수화물 대사는 앞쪽에 우리가 기말 에, 중간고사에 시험 쳤던 부분이니까 자, 그 부분은 에, 보시고 그다음 페이지 <웃음> 자, 지방산 산화. 지방산 산화에 대한 내용. 자, 이 부분은 포화지방산의 불포화지방산, 포화 불포화 할것 없이 자 베타 산화 그랬습니다. 왜 베타 산화이냐? 그다음 홀수 지방산은 결국에는 탄소 두 개씩 잘라 나가면은 최종적으로는 이세 개, 3개, 탄소 세 개짜리 프로피오닐 코에이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프로피오닐 코에이는 자, 어떻게 대사 되느냐. S-메칠 말로닐 코에이, R-메칠 말로닐 코에이 거쳐서 숙신일 코에이로 대사 된다.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바이타민, <웃음> 프로피오닐코에이의 자, 바이오틴이 카복실화 효소 프로피오닐코에이 카복실화 효소에 바이오틴이 필요로 하고 S메칠말로닐코에이를 거쳐서 R메칠말로닐 여기 SR은 우리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이성질체, 입체 이성질체를 의미하는데, SR, 그리고 나서 숙신일 코에이를 거쳐서, 자, 된다. 그 다음, 키톤체, 키톤체, 지방산 산화하고 합성에 필요한, 필요한, 자, 지방산 합성에는 NADPH가 필요로 합니다. 자, NADPH. 그 다음, 합성, 지방산, 최종 합성, 어, 테이블이 고 있는데 테이블이 안 보이고 자, 콜레스테롤 LDL HDL 대사 아이코사노이드 탄소 20개짜리를 우리가 아이코사노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이코사노이드 선호